메인 퀘스트에 나오는 타이저랑 같은 속성과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단 스킬은 145렘 물리형 공격으로 바고요 주는 다운저함과 회복용이니 SR 폰들 필수입니다. 그폰이잘 나온 카르트가 메인 딜러입니다. 그대의 오 나의 찬으로 단죄한다. 전창이 소환되는 타이밍 때 시작했습니다. 메인캐랑 똑같이 이동. 거리가 먼 캐릭터를 공격하네요 이동시 맵기준 1시 방향으로 조금씩 캐릭터 어. 옮겨주면 나중에 지사기 패턴때 도움됩니다 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다 조스피 한 편을 깎았네요 직사 패턴이 나올 차례입니다 브레이크 효율 높은 중을 온으로 바꿔서 직사 나올 때까지 브레이크 속도를 줄입니다 센터로순간이동할때 직사 패턴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 해도 됩니다 이때 타이밍이 로잘리아와 더글러스가 들어가면 높은 브레이크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온 브레이크가 끝났으니 이제부터 서포 패턴이 나옵니다 새롭게 추가된 패턴인데 저 범위 안에 있으면 석화 걸려요. 지금 타이밍이 석화와 돌진 패턴이 같이 나와서 팔로우 켜고 피해 줄 겁니다. 타르트 기본 패시브가 말썽이네요. 죽을 것 같으니 지 직업 스킬 먼저 사용해 줍니다. 2단계에선 체력이 많을 테니 기사 나오기 전에 브레이크 밟어 버리며 클리어가 힘들 겁니다 원형 석화 패턴 말고는 전부 다 같으니 타르트, 준, 라마리에로 클리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